네 안녕하세요. 엠지용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야외에서 전기를 쓰고 싶기 때문에 배터리, 뭐 파워뱅크라고 하죠? 파워뱅크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12V 직류 전원입니다. 배터리를 가지고 쓸수 있는 제품은 12V 선풍기, 12V 전기 매트, 12V 뭐 조명 그런 것들로 매우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밖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싶을 거예요. 노트북도 쓰고 싶고, 그 전자레인지로 햇반도 데워먹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은 어떤 전기를 쓰죠? 요거 집에서 콘센트에 딱 꽂는 전기를 씁니다. 요건 220V 교류예요. 인버터라는 장치는 12V 직류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아, 배터리를 샀더니 결국 인버터를 사야 합니다. 인버터를 샀더니 더큰 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해질 거예요. <웃음> 악순환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버터를 사야 할까요? 첫째, 아주 쉽게 갈 거예요. 전압. 인버터 구매하려고 보면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요. 12V와 24V 여러분들이 12볼트 파워뱅크를 가지고 있다면 12볼트를 고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5톤 트럭 차주야 내 차에는 24볼트 배터리가 달려있어. 그럼 24볼트 배터리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럼 내 배터리는 모르겠어요. 차에 캠핑카 딱 샀더니 매립돼 있어 그냥. 그런데 그 차가 뭐 승합차라든지 1톤 포터 같은 경우라면 12볼트입니다. 거의 대부분 12볼트고 12볼트 인버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카운티 같은 미니버스나 5톤 이상 트럭 그리고 진짜 대형 트럭은 다 24V 배터리가 달려있습니다. 거기 보조배터리를 넣었다면 24V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땐 24V 인버터를 선택하시고요. 근데 간혹 카운티에도 12V 배터리를 매립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티 같은 경우는 매립되어 있는 배터리가 몇 볼트 짜리인지 꼭 확인하고 인버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인버터를 고를 때 중요한 거두 번째. 그, 인버터의 출력입니다. 적혀있어 1000W, 2000W, 3000W. 와, 나 인터넷에 6000W도 있더라. 그 출력만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인버터의 출력이란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 내 배터리가 얼마나인데 인버터 3000짜리 쓸수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인버터의 출력은 전기가 나가는 곳의 출력이에요. 배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높은 출력을 쓰려면 큰 배터리가 필요해요. 출력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전 제품의 출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 가전 제품의 출력 어떻게 하냐? 가전제 그 모든 가전 제품에는요. 그 뒷면 보면 뒷면 같은 데 보면 출력이 적혀 있어요. 잠깐만요. 얘한번 예, 볼까요? 여기 출력 적혀있네요. 20W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도 확인하는 거 귀찮다. 그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선풍기. 선풍기는 3단 틀면 30W 정도 나오고요. 이런 조명은 백열등 같은 경우는 30W에서 60W. 형광등 20W 정도. LED는 10W도 안 나옵니다. 노트북 충전기 같은 거 50W 정도 나오더라고요. 센 거는 70W 정도 나오고요. 다 100와트 미만이에요. 그런 제품들은 그런 제품들만 사용하신다면 어, 1000와트짜리 인버터를 쓰셔도 충분하게 쓸수 있어요. 그럼 전기를 좀더 많이 소모하는 제품을 알아볼까요? 먼저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참 헷갈리는 제품이에요. 전자레인지는 700와트와 1000와트 두 종류가 있죠? 근데 그 700, 1000은 소비전력이 아니에요. 그 전자레인지가 낼수 있는 열량이에요.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밖에서 전자레인지를 쓰고 싶다 700W를 선택하세요. 700W 전자레인지의 소비 전력은 LG와 삼성 같은 경우는 1200W 정도 나오고요. 그 약간 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1400, 1400W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2000W짜리 인버터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포트, 커피포트 같은 경우는 보통 1700에서 1800와트 정도 나옵니다. 2000와트짜리 인버터를 사용하면 충분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쓰는 전기제품 중에 그 2000와트 넘어가는 건 거의 없어요. 뭐 일부러 전기난로 막 3000와트짜리 가져가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제품들을 동시에 두 개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3,000W짜리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압축 컴프레셔가 들어있는 제품들도 3,000W 인버터가 필요해요. 압축 컴프레셔 뭔지 알아요? 컴프레셔, 에어컨, 아니면 그 공기 펌프. 그런 애들은 초기 가동할 때 소비 전력이 평상시에 대여섯 배 돼요. 그1 0 0에서 600W 벽걸이 에어컨 있죠? 벽걸이 에어컨 처음에 시동걸때한몇초 동안은 3kg 정도 먹어요. 왜냐면 처음에 띠그덕띠그덕 띠그덕 하면서 힘이 들거든. 냉매가 일어나는데. 냉매가 제대로 선환되기 전까지요. 그런 압축 컴프레서를 쓰려고 해도 3000W 인버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인버터 출력에 대해서 이제 알겠어. 그런데 이 출력을 헷갈리게 만드는 인버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뭐 알리 같은 데서 직구하시는 중국산 인버터예요 그 인버터의 출력을 표기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가지예요 업체마다 표기 방법이 달라요 보통 표기된 그 출력을 정격 출력이라고 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한국제 한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 인버터 같은 경우는 2000W로 표기되어 있으면 인버터의 최대 지속 출력 1시간 내내 써도 괜찮은 출력은 1 6 0 0 w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쓸수 있는 게2 0 0 0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크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피크는 뭐냐면 1초 미만 동안 아까 에어컨 컴프레셔 돌릴 때그 정도 견디는 1초 이내로 정격의 보통 두배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1초 미만 견딜 수 있는 피크 출력의 1.5를 곱해서 여기 딱 스티커를 붙여 놨어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중국산 4000와트 실제 메와트 출력이 가능할까요? 나누기 이해한 다음에 좀 내려야 돼 1500와트 출력 나오면 1500와트 지속 출력이 나오면 잘 뽑으신 거예요 중국산 6000와트 샀다고 막 자랑하시는 분도 봤어요 6000와트 나누기 이해하고 3000와트죠? 거기서 좀 내려 30% 그러면 2000와트 정도 나옵니다 2000와트 계속 쓸수 있으면 잘 뽑으신 거예요 아 물론 우리는 변망하는 게 귀찮아 가지고 여기 적혀있는 출력만큼 나오겠어요 물론 12V 3000은 예외지만요 자 이제 출력까지 알아봤으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인버터를 고를 때아 정연파가 있고 계단파가 있어 네. 정연파는 뭐냐면 아까 교류전기라고 했죠 교류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용 전기를 보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쁘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S라인을 그리면서 사인파라고 해요 사인파를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연파라는 말은 쉬운 얘기로 그냥 가정용 전기와 동일한 전기를 만드는 인버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S라인으로 예쁘게 전기를 만드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계단파라는 인버터가 있습니다 저가형 한 가격은 절반 정도 되는데요 걔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어 계단 모양으로 예, 그런 게 계단파 인버터고요 유사 정연파라는 게 있어요 음, 네. 그럼 뭐냐면 이런 계단이 아니라 계단이 약간 잘게 쪼개졌어 계단 계단 계단 계단 네. 유사 정연파 그세 가지 모델 중에 만약에 어떤 걸 골라야 되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웬만하면 순수 정연파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커피포트 같은 전원기를 쓸땐 계단파를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류 모터가 들어간 제품이나 전자레인지 또는 에어컨 같은 거를 쓰려면 그때 계단파를 사용하게 되면 모터에 모터나 컴프레셔에 무리가 가요. 그리고 딱두개 비교해서 소리만 들어봐도 정말 달라요. 그런 거 있어요. 저희 고객 중에 들은 얘기인데. 계단파 쓰다가 순수 전파를 쓰니까 선풍기에서 나는 잡소리가 사라졌대 그전엔 선풍기에서 두두두두 하면서 약간 경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결국은 계단파 쓰신 분들은 나중에 하나 더 사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버터 고르는 방법에 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야외 전기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